1963년 12월 우리나라의 외국 민간 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에 많은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각종 민간 봉사단체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이 탄생하게 된다. 60년대 이전부터 운영되던 사회복지시설들도 우리나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였을까? 아니면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었을까? 확실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 제정되길 진정으로 갈망했으니 1957년 버클리 대학의 사회복지학자 그린우드는 자신의 글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연 전문가인가? 이와 함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속성 다섯 가지도 밝혔죠. 첫째, 체계적 이론으로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전문적 권위로서 사회복지직 종사자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가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기술이 사회로부터 특정 기술로 인정받아야 한다. 넷째, 전문직 문화로서 고유의 가치, 규범을 가지고 사명감 있는 직업의식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와우, 와우. 정부는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1차 5개년 계획을 매듭짓고 또한 2차 5개년 계획을 확정짓는 이때를 맞이해서 광범하고도 철저한 분석평가를 가하고 교수단 일행은 완공된 사업의 현황과 국민경제 기여들을 평가하며 사업 추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국가재건과 과거사 적절히 하는 정책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두었었고 사회복지정책은 국정과제에서 뒤로 많이 밀려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우리나라가 1 9 6 0년대 사회복지에 관한 법령들을 입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외국 민간단체에 복지 분야는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였고 국가적 통제가 필요한 상황까지 다다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복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입법을 서둘 내야 했죠. 언제까지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또한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경제의 성장과 부응으로 외국의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앞서 말한 진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 운동장에 놀러 나갔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들어와서.